저라네 네응 음, 만족스러워요 이거보다는 아니지만 응 음, 저랬어요 이게 밖에 안 맞았거든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지금 오늘 이렇게 자야 돼요. 왼손은 지가요. 온지손가락 네.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. 올라올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<웃음> 경우에 따라서 음. 지금 통계 따라서 이러지 게 않나요? 이렇게 돼요. 저는 이게안되는데 어. 상관없는 거죠? 이렇게. 상관없어요. 그리고 하고 궁금한 게요. 네.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이렇게 탁탁 정확하게 이렇게 소리 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음.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되는 경우도 있죠. 이게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면 전 소리가 안 나? 높여도 네. 밑에 소리 안 치고 있으면도 누 상관없어요. 어. 밑에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 세워 잡아줘야지. 근데 밑에 소리 를 굳이 안 내도 돼. 네. 그럼 높여 서아도 상관없다고요. 밑에 새로 내야 돼. 안내세야지러니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처음 그냥 딱 세워서 연습해놓는 게. 조금 그 하긴 하죠. 미래야. 미래야. 나중에 신경 더 써도 되니까. 네. 지금 잘 하고 있는데. 음. 해보세요. 거기 음, 운지를, 운지를 1, 2번을 2, 2, 2, 3번을 잡으려니까 네. 거기가 꼬이쁘죠. 적혀있는 운지를 바꾸지 말라니까. 해보세요. 오, 왜, 오, 버 오, 버오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아 이거, 이렇게 아이고. 다시 라알라. 그 아. 그렇 맞지. 이거. 기다치. 요 네. 한번 대고요. 이게 송토게잖아. 이걸 자 걸리니까 이제. 자. 동, 동, 동, 동, 동. 다시. <웃음> 가만히 있을게. 아, 괜찮습니다. 해주세요. 좋아요. 이런 거 빨리 나온다니까 운전수 파셔 되게 기다 다음 시간에 한번더 봐요 적용시켜가지고